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중권론 제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9강은 선화중권의 제2장의 마지막으로 선화중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어, 선화중권의 기능은 법적 관점에서의 기능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능으로 어,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관점에서의 기능입니다. 송하인, 운송인과 송하인, 수하인 및선하증권 소지인의 관계에서 세 가지 법적 기능이 있습니다. 어, 선하증권은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는 선화증권의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은 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법적 관점에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먼저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운송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 분류식 계약입니다. 부정기선 운송에서는 용성계약서가작성되고 있지만 전기선 운송에서는 다수의 화주로 상대로 함께 품운송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운송물을 수령할 때선라증권만 발행됩니다. 이때 선라증권은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사실상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추정적 증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라증권은 앞면에 운송물이 수령 사실과 함께 운송물 인도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의 운송계약 상의 권리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약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운송계약의 증거증권 기능과 관련해서는 1884년 시이벨드 버딕 사건에서 브로웰 판사가 내린 판시에서 근거하는데요. 설화증권은 어,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의 운송계약 자체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의 훌륭한 증거이다 라고 해석하는게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본질적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또 1950년 아데니스 사건에서 어, 어, 고타르드 판사도 선화증권은 그 자체가 계약을 니며 만약 선화증권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어떤 명확한 구두 약정이 선화증권이 적용되기 전에 존재하였다면 구두계약도 운송인이 계약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라 판시하여 확인하였다. 그래서 선라정권 어, 운송계약을 증거증권경향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네요. 이 판결문을 다시 보시면은 시벨드 버딕 사건에서 로드 브라웰은 이렇게 결련됐죠내 견해로는 그것에 계약은 없다. 그것은 선박에 그 화물의 인도와 수령 조건을 출시하는 화물수령지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러한 조, 조건에 대한 비중한 증거이지 그것이 계약 자체는 아니다. 그 계약은 설아조건의 발행 전에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죠. 또아드니스 사건에서는 어, 송하인은 높은 수입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화물을 목적지에 도착시켜야 한다고 선박회사에 설명한 결과, 선박회사는 11월 22일 스페인, 어, 카르테지나항을 출항하는 아데니스호가 영국 런던항까지 직항한다고 송하인에게 구두 보장하였다. 화주는 이를 믿고 화물을 아데니스호에 선적하였는데, 동선박은 벨기에 엔트호프항을격유했다가 런던항에는 12월 4일에 도착하였다. 여기에 이제 엔트호프항을경유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화주는 선박회사가 런던까지 직항한다는 구두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박회사는 운송계약의 증거는 사라증권이고 선박은 자유로이 중간항을 기항할 수 있다는 약관을들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라증권의 계약이 아니며 사라증권 서명 전에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아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 이러한 선화증권의 운송계약과의 관계는 운송계약은 선화증권이서면 교부되기 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고 선화증권은 성립된 운송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추정되는 서류로 볼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어, 내용과 불일치하는 구두 또는 서면의 운송계약이 선화증권 발행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증명한다면 운송계약의 당사자즉 운송인과 송환인 사이에서 선아증권의 내용보다 어, 내용보다 별도의 운송계약의 우선적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어, 이 관계를 우리 표로 보시면요, 선아증권은 성립된 운송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구체화된 서류인반면에 운송계약은 선아증권 서명 교부 전에 이미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선아증권은 운송인 일반만이 서명해서 발행하는 반면 운송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 또는 기명이 된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화증권에 대한 기명 날인의 효력이 되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계약은 계약 당사자 상방이 합의하여 서면 또는 기명 날인하게 되지만 선화증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송인 일방만이 서명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증거증권으로서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 선화증권의 문면상으로는 발행자 일방의 기병자리만 있다고 하더라도 송하인의 정부에 의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쌍방의 협의를 추정할 수 있는 상법상의 발행절차가 법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의 증거증권으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법 제856조는 선화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화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사라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바해야 한다고 규정하여양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부합계약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증권은 부합계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은 강행규정으로 문서인과 소하인, 수하인 또는 사라증권 소지의권리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운송물 수령의 증거증권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운송물 수령의 추정적 증거력을 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약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 선박에 선적하였거나 혹은 최소한 선적하기 위하여 자기의 관리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증거증권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합니다. 선아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증권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고 추정하게 되는데요. 어, 선아증권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 이 선의의 선아증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선아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고 보고 선아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하증권 어, 이외에 운송인이 운송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어, C-Wave, 즉해상 화물 운송장과 메이처 어, 리시트, 본선 수령 증독 리시트, 부두 수령 증 스테이징 리시트 등이 있습니다. 어, 해상 화물 운송장은 세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운송을 수령의 증거증권 기능뿐 아니라 운송 계약의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선 수령증, 부도 수령증과 스테이징 수령증은 운송의 수령의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고,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상화물 운송장은 운송장의 기능, 사라증 권과 같은 운송장의 기능이 있다면, 본선 수령증이나 부도 수령증이나 스테이징 수령증은 본선에서 수령했다, 아니면 부두에서수령했다면서 확인해 줍니다. 이러한 영수증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운송물 인도청구의 권원증권의 기능입니다. 어, 권원증권의 기능이라는 것은, 선화증권은 그 자체가 운송물을 대표하는 권원증권이다. 어, 다큐먼트하고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즉, 송하인 또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선화증권을 주부한 때에는, 그 겨부는 운송물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리게 됩니다. 어,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물권적 어, 효력으로 인하여 운송물에 대한 처분, 즉 운송물의 양도, 입질 등은 선화증권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선화증권은 운송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양도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건 자체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 선화증권의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권은증권성이라고 합니다. 이 선화증권이 유가증권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권은증권적 기능 권은증권의 기능에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어, 손해발생 책임과 관련해서는요. 운송인이 선화증권의 수화인 칸에 표시된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했다고 해도 정당한 배서가 없는 선화진권 원본을 회수하였거나 아예 선화진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는 에 이후 선화진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나타나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면하지 못합니다. 운송인이 선화진권 원본을 회수함이 없이 화물선치보증장만을 받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도 선화진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위조 화물 선취 보증장을 제시하고 운송물을 인도받은 사건에 대해서 사라증권의 상환 증권성이 입각하여 사라증권 소진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사라증권 원본의 정당한 소진은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도 있고 목적지에서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서나중권 원본의 소지이 운송인으로부터 증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는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1992년 코부사제2조에서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요, 대판 1989년 3월 14일 87라카 1791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고위 또는 중과질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판 1992년 1월 21일 선거 90일 다1499 4 판결에서는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이 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화증권과 상관함이 없이 운송을 인도함으로써 선화증권 소진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하는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 취급인의 주의의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수 없고, 그 정도로 인하여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장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의 1994년 연방선화증권법 8104조 제비안에서는 어, 선화증권의 유통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화증권의 소유자가 사기, 사고, 실수, 강박, 분실, 도난 또는 횡령에 의해서 선화증권의 정류를 상실하더라도 그선화증권의 양수인 또는 후속 양수인이 그선화증권을 선의 유상 취득하고 그러한 의무 위반, 사기, 사고, 어, 실수, 강박, 분실, 도난 또는 횡령 등에 대해서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선화증권의 유통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후의 선화증권, 소의의 선화증권 소지는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는 것이 이 조항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운송을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정당한 배설가 없는 선아중권 원본을 회수했거나, 선아중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선아중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화물 선치보증장만 먹고 운송물을 인도받은 경우, 모두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아중권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법적 기능에 대해서 사라증권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면 은이사라증권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어,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기능을 소화시키는 결국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능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라증권의 법적 기능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법적 기능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라증권이 활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 본질, 성질을 여기다가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화증권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국제무역결제제도에서 물건 매매대금 결제수단의 기능, 또 매매대금을 결제할 때 선화증권은 무슨 기능이냐? 담보수단으로서 사용이 된다. 결국 이것이 서류만으로 무역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또 운송물을 운송도중에도 사고팔고 할수 있는 전매 기능이 있다는 점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법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물건매매 대금 결제수단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제 무역에서 매매 대상 물건을 선적한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화한 어음, 즉 다큐멘터리 드래프트에 의한 결제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대금 결제 방식에서 선적 운송물을 나타내는 사라짐권은 화한 어음의 취계상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서류라고 할수 있고요. 매매 대금을 받는 데 필요한 필수적 서류라고 하랬습니다 이 매도인은 물건과 매매대금 자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선화증권 등의 서류, 즉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등을 첨부하여 수환인을 지급인으로 한화은음을 발행하고 이를 수출지의 은행에 매입시켜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국제무역에서 매매대금의 결제수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이 어, 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물건의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주요사항, 즉 물건의 종류, 수량, 어, 수령지, 선적지, 선적일자 등이 증명되면 물론이고 선화증권 자체가 유가증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선화증권이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물건 매매 대금 결제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어, 비유통증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국제무역에서 매도인은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물건을 선적하고, 운송인으로부터 받은 사라증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청, 송부하여 매수인이 그 사라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물건과 상환함으로써 물건을 인도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시식 사라증권이 아닌 비유통기념식 사라증권, 즉, 스트레이트 비엘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니다 실제로는 비유통증권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b l 과 해상화물운송장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무역에서 선화증권의 본질적인 기능은 유통성이기 때문에 단순한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는 비유통기념식 선화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선화증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매매대금 결제수단 기능을 도식화 해보면요. 어, 화한음을 발행할 때지급인을 수화인으로 하고 선화증권을 여기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지 은행에서 이 화한음을 매입을 시켜서 음 할인을 받는 형태고요. 음, 어, 이런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어, 다음은 운송물 담보수단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화증권을 첨부한 화환음을 매입하고 매도인에게 물건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이것을 매입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은행이 이들 서류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보내면 그 개설은행은 매수인으로부터 물건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서 수출주의 매입은행이 지급하게 됩니다. 아, 만약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용장 개설 은행은 그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고, 어, 신용장 개설 은행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은 계속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매대금을 못하기고, 신용장 개설은행, 개설 은행이 파산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는 신용장 개설 소지인으로서 신용장 개설 은행이 동 사라증권을 다른 매수인에게 미래도하여 매매 대금을 전부 받거나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은 사라증권은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가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 회수를 은행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라증권을 아, 다른데 매각을 해서 어, 그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기능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 어, 운송물을 담보로 할수 있는 기능이다. 매매 대금에 대한 담보 수단으로서 운송물을 담보로 잡는데 선화증권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제, 제가 상담을 해본 상담을 했던 그 경우가 있는데 어, 은행이 이제 점점 그 은행의 업무가 지금 좀 다양화되고 은행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한 10년 전에는 그 외환거래를 은행에서 굉장히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점의 외환거래 실적을 이렇게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었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은행 지점에서 그 양파를 수입하는 그 상인으로부터 어그 이러한 그 선화증권과 관련해서 대금 결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 기억에는 한 3억 원 정도 양파 수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라진 권이 발행되고,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외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 따른 외환 거래 수수료도 생기고, 은행으로서는 거래가 잘 되면, 이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했는데, 문제는 양파, 이제 그 수입 계약을 하고 나서 국내 이제 청구 입고된 시점에 그 국내 양파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할니다이 폭락하게 되니까 양파 수입업자가 손실을 엄청나게 보게 되었고, 이, 이 손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뭐 좀안 좋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금 회수가 안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 이제 그 은행이 먼저 한는건 아니고 다른 양파를 거래하는 상인들이 은행에 찾아와서 그 창고에 들어있는 양파를 우리한테 싸게 팔아라 70% 가격을 니게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좀그 당시로서는 상황을 보니까 황당한 이야기죠. 또 어 지방에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러한 외환 거래나 어 신용장거래를 해보질 않아 가지고 이 내용을 그 프로세스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가 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어 양파 수입 상황이 이제 잠적을했는 상태고 대금 회수가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다 있으니까 그 상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50% 그 그 신용장 가격을 50% 줄 테니까, 양파를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봐야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양파라든지 이런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생물이다 보니까 계속 안에서 변질하거나 가격이 더좀내려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50%도 못 받고, 어, 양파를 그 상인들에게 은행 인지 매도를 했는데 이때도 보면 은 결국 선화증권의 담보력에 의해고이 선화증권 대금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 은행에서 선화증권을 가지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케이스였다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은행을 넣는 경우에도 그 담보력이 충분히 있는 화물인지를 확인해보고 신용장 개설을 해주거나 아니면 은그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하는 그 매도 매수인의 자력 같은 거, 그, 그 충분히 확보하고 신용장 결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이 관계를 도식화해 보면 이 매입은행이 사라증권을 첨부한화음은 매입하고 매도인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한 후에 이 서류를 신용장 결제은행에 보내면 이 결제은행은 매수인으로부터 물건매매 대금을 지급받아서 대금을 매입은행에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취합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매입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에 청구를 하면 지급하고 개설, 신용장 개설은행은 다시 매수인으로부터 이 대금을 회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전매기능입니다. 전매기능이란 것은 선화증권은 은행증권으로서 선화증권의 인도가 곧 증권에 기재되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선화증권 소지는 선화증권 을 매매함으로 인하며 도착 운송물을 매매할 수 있는 의미고 운송 중인 운송물에 비하여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설류에 의한 상징적 거래심 Symbolic t r 국제 무역에서는 어, 선화증권의 권한증권성이라는 법적 기능에 의하여 운송물이 당초 소유자의 점유율을 떠나서 운송인의관리하에 들어가 있는 것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해상매매 또는 전매야말로 선화증권의 경제적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전매 기능에 의해서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자금의 조기 회수등의 효과가 발생되고요. 오랜 기간 선라증권이 국제무역에서 역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이 어, 제9강 강의에서는 선라증권의 법적 기능 중에서 선라증권의 기재된 운송물을 약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 선박에 선적할까나 혹은 최소한 선적하기 위하여 자기의 관리하에 실행하여서 확인하는 증거증권으로서 선라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면 이것은 운송수렴의 증거지권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이 다섯가지 예시가 있었습니다만 첫번째가 다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시 문제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만들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구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